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무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 있다 그게 이미 심판받은 거다 죄의 품삭은 사망이죠 사망은 뭡니까? 이거예요 자 보세요 영생과 사망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영생 얻은 사람도 거친 육신이 사망해요 어, 너 교회 다녀서 천국 갔다면서 근데왜 죽어? 말 이상한 말 가능하죠. 야 너희 아버지 아버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천국 가시지 않았냐? 어? 내가 아는 바로는 그럼 죄의 품싹이 사망이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안 돌아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. 그럼 그때 잘 생각해 보세요. 거친 육신은 죽는데 영적인 육신을 얻은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거친 육신이 죽을 때 영적인 육신을 못 얻은 걸 사망이라고 하다 그래서 그런 존재는 유황불에서 고생한다, 막 영원한 벌을 받는다,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영원한 벌 이전에 죽었을 때 영생이 없다는 거는 이거예요. 영적인 부활체를 얻지 못했다. 그러면 그 혼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이미 영생을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사실은 벌을 받은 따로 유황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죄의 품싹은 사망이다. 는게 이겁니다. 영생을 못 얻는다. 그리고 이제 그것만 예정, 그 예정된 게 아니라 이제 혹독한 유황불에서의 뭐 처벌도 예정되어 있다.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죄의 결과물이 사망이다 하는 얘기는요. 영원한 처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그 전에 뭘 얘기하냐면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.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게 뭔지는 아셔야 되는데 정확히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면 그냥 천국 가네 못 가네 로만 이해하실 거예요.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건 영적인 몸을 얻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왕 노릇한다 하는 걸그좀 전제하고 하는 얘기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거는 지금 이 부활체를 못 입었다는 흰옷을 못 입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이제 그 상황은 요항불에서 예, 하나님의,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즉 진리를 거부한 대가를 혹독히 치러야 된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.